Thank you. 이슬아쓰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 좋아, 아 좋아, 안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쌍추랑 땡초 종갓집 전라도 포기김치. 냉동삼겹 300g 요렇게가 오늘 제 저녁입니다 음자리를 음, 음, 음, 음. 잘못 쓰셨네요 이제 응답을 좀 주시지요 지구 <놀람> <놀람> <놀람> 찾아봐요. 고민 많을 땐 이만한 게 없지요. 이슬람! 이슬람!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제가 요새 수킨에 미쳐가지고 <웃음> 아 여기 거다 사고 싶어요. 화요일이랑 목요일만 배송이 돼가지고 오늘 주문하면 아마 내일 보내주실 거예요. 배송비가 5만 원 이상 무료여가지고 무료배송 금액을 딱 맞췄어요. 밥먹어 밥먹어 밥먹어 밥먹어 민수란 밥먹어 밥먹어 밥먹어 울어? <웃음> 울어?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수은 소름이 거 아닌데 엄마 건데 니거 네 아니라고 끝까지. 네. 알았지. 네. 한번 해봐 연습해요. 알겠습니다. 수지야. 집에 왔습니다. 오늘 크롭 티를 입어봤어요. <웃음> 하늘색 티셔츠에 연청 데님으로 깔맞춤 해가지고 출근했어요. 일라 일라 일라 알지? 드레싱 소스, 를 발사믹 소스를 뿌려야 하는데 집에 발사믹 소스가 없어서 레몬알리올리라는 드레싱 소스를 뿌렸습니다 거기 왜 있냐고? 애들 다 지금 한 이동 가는 거야. 내 독을 두 번. 어. 리고더 저의 처해있는 현실에서 이 길을 선... 그래 그럼 가까? 그럼 가까? 가까? 그럼 가까요? 가까요? 가까요?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쪽기 있네, 수루미 밥. 수루미 밥 먹으라고. 홍삼 챙겨가 놓고 <웃음> 바빠서 못 먹었어요 마트에서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990원에 다진마늘 사왔고요 1500원에 깐 마늘 한 봉다리 사왔어요 완전 득템 작년에 올리브영에서 원플러스원으로 산 비욘드 오마이 선크림인데 아직도 원플러스원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폰 줄 그리고 지갑 인마이백 끝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것들이 도착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키즈에서 CEO 편을 보고 컬리 대표님이 되게 멋있으셔가지고 컬리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구경하다가 첫 주문까지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서울 갔을 때 살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안 샀는데 결국 이렇게 또 사게 됐네요.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것들이에 고매공방 미친치즈돈가스입니다. 14,900원짜리 돈가스인데 첫봄매 할인가로 1,000원에 구입했어요. 이거랑 체리랑 고민하다가 치즈돈가스가 더 맛있다고 막 알려주셔가지고 치돈으로 구입했어요. 미미네 떡볶이 매운맛 5,200원 주고 하나 구입했어요. 블랙올리브페스토 8,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파스타에 넣어 먹으려고 구입해봤습니다. 그리고 리졸리앤초비 7,800원 주고 구입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 되게 많이 작아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블루보틀버그 2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뜯어보겠습니다. <웃음> 예쁘냐? 그냥 이 로고 하나 값이라고 할수 <웃음> 있는 이 로고가 다한 로그입니다. 제가 저번에 파스타 하다가 <웃음> 자취방을 태워 먹을 뻔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파스타를 끊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파스타 하려고 파스타 냄비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끓이고 있어요. 올리브오일이 다 떨어진 걸 깜빡했어요 오일파스타인데 망했습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오늘 인초비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어가지고 바지락도 넣고 블랙 올리브 페스토도 넣고 짬뽕 파스타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네. <웃음> 잠깐 낮잠 <웃음> 자고 일어났는데 출출해가지고 피코크 티라미스 케이크 먹으려고요. 커피 마시려니까 좀 애매해가지고 가볍게 우유랑 마시려고요. 블루 보틀 컵 게시했는데 너무 예뻐요. 이 로고 하나가 멋이라고 아휴. 숙제할 게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켰습니다.